오늘날 여러분들과 함께 두 얼굴과 한 마음이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른 삶을 살고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사는데 그래서 그 다른 배경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캘리포니아 주지사 슈아버의이라는이 주지사 지금은 주지사 아니죠.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요참두 얼굴을 가지고 살다가 내네 중에는 주지사에게서도 모든 것을 얻내면서 그 유명한 응? 영화배우로서 응? 독일 사람으로서 미국에 와가지고 이민, 이민 이세들이죠 근데 나 감이 감이라는 말이죠. 쳐다볼 수도 없는 케네디 가문에 응? 케네디 가문에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명성도 가지고 부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런 자기네 집의 가정부와 정을 통하고 과장부러 말미암아 애를 놓고 두집 살림을 살다가 모든 것이설통나가지고 밤에 길을 다녔죠. 네? 그렇게 이쁜 마나님이다가 그렇게 쳐다볼 수도 없는 가문에 케네디 케네디 대통령 가문에 따라와 어? 겨나고 전 세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지만은 그의 그는 두월 걸어가지고 자기 가사 도우미하고 살림을 채우고 거기서 아이를 낳아 키우다가 내주는 그 아이가 크니까 다 던통이 나게 된 것을 볼때 사람들은 두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응? 우리가 정말로 아무리 내가 온전하다가 솔직하다가 사람 마음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못릅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도 또 얼굴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은 사람 one o 들 t h 스투페이스 얼굴 두개가졌 i s two faces. 이중적개가졌다 w o 죠 이중인격자, 이중적이다 사람이 s a little bit 본문에 사도 바울을 보면 i 사사람 a l i t t l 인 b i 인 쌍놈인지 양반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서 올리고 그 사람한테 행실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행실도 아닌데 사도 바오로는 내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 가서 내 율법 안에 있는 자가 되고 내가 율법 안 지키는 자들에 가서 내가 율법 안 지키는 자가 되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의 얼굴이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지만 결론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몇명이래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양반이 가는 자리에 가서 양반의 행실도 할수 있고 또 상사람들이 뭐올리데 가서는 그 가서 올리고 또 장사꾼들이 가는 데또 장사꾼들한테 가서 올리고 모든 분에 가서 올릴 때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 사람 도대체 얼굴이몇개다 네? 아니 반드시 우리가 알고는 저 사람은 유대인이고 배운 사람인데 이 고린도라는 곳에는 응,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그리스 나라에 그리스 나라의 모든 육축이 도살되는 고린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시장에서 나오지 않는 고기는 전국에 고기 없어요. 밀도살 한그 외에는 모든 고기가 고린도 시장에서 가게 때문에 대개 보면 우리 한국말로는 어, 옛날 나라 백정이라 고하죠이 사람들이 사는 내가 고린도의 고린도 시장이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짐승을 잡을 때는 제우스 신에게 가가지고 신상국에 있는데 가면은 그 신에 가가지고 하나는 비를 잘 내리달라는 신이고 하나는 풍년이 되게 해달라는 신이고 그래서 그 제사상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소를 그냥 먹으면고린도시약같지 그냥 직선으로 가요. 큰풍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그냥 어? 소를 잡아가지고 죽은 손, 손을 제우서 신 앞에서 피를 피를 풀고 나가지고 본인도 시장으로 보내 그것을 떠가지고 간도 시로 보내는 것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어, 네가 양심에 그리으면은 이거 우상의 제물이냐고 제사 제사 지낸 음식이라고 묻지 말고 먹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우상에게 가서 절하지 않은 고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고기를 먹다가 남들이 박아서 시험을 들면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사도방은 그렇게도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현장에 가보면 아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자유에서나 또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그리고 마지막 가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 그러므로 내가 다른 질하니까한번 먹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 목적이 있다. 그냥 달려가는 게아니다 행방 응?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달려가는 목적을 반드시 있어. 내가 싸운 걸 허공을 치르는 것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팔 후에 자기가 돌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이니라사도 예, 바울의 여러 가지 얼굴을 가졌다지만 그의 목적은 오직 거스서라도 거기서라도 그 종류의 사람이라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며칠라도 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공을 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 살면서 얼마나 형방없이 무조건 믿고 와서 돈벌려고 뛰기만 열심히 뛰다가 어느 날 보면 은내 방향을 잃고만 는 것입니다. 건강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목적 없이 한끈 없이 그냥 뛰고 어? 사람들이 그런 거지. 우리 미국에 사는 교포들은 대개 그러면 돈실 틈도 없이 돈이 벌었다. 한대 가발 장사가 유행때 되는 요. 아니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가고 저녁까지 그냥 돈 가져가서 집에 오면은 그돈 실은데 피곤해가지고. 그냥 모아놨다가 또돈포털리 거둘러 가겠다가그 낮에 시간을 종시해가지고제가 오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 돈 세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향방없이 목적없이 달려가는 우리가 하나가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목적을 두고 방향을 정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를 예수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는 가드로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다군니야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깨닫고 예.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때로는 교회를 쉴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건에 부딪힐 때 어려움이 부딪힐 때폭랑이라고할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혼국하고 후회하고 돌아오는 성도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방 사도바울 베드로는 어?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누가한사도바울한테 혼나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어? 나는 유대인이다 하는 그 사람이 이방인들과 가서 같이 한 상책도 나고 먹고 먹다가 여러 응? 사람에서 내려오는. 어? 그야보에서 파송된 사람들어 그러니까 엄하고 안 먹은 척하다가 응? 사도 바울에게 대게 꾸짖음을 닫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얼굴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응?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사아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두 얼굴을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응? 여기 가서 웃고 저기 가서 또그 사람 말하고 저기 가서 또 울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자랑할 것이 정말로 깨통함으로 변해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는 우리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제사를 드리는 어떤 양을 잡아서 술을 드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 마음을 상한 심령을 찢어서 주님께 드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더듬기 좋아하는 제사인 거라고 성경국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은유단은 음, 예수님 앞에서 두을는 어떻게 보이나요? 떡을 때가 죽으면서 내 떡을 받는 자가 바로 거인이라 나를 파는 자인이라 하고 떡을 주는 서도 떡을 받으면서 니니까 그래 너 맞다 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응? 떡주부라고 내 네, 하는 일을 속해하라. 그두 얼굴을 가지고와서 오늘 저녁에 반드시 너, 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하면서 떡을 띄워서 유다에 주면 내가 지금 떡을 띄워주는 자다 할때그 떡을 받으면서도두 얼굴을 가지고 내니까? 내가 선생님을 파는 자입니까? 이래 묻는 그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 석히 네가 하는 일을 진행하라. 그때에 그의 마음이 사탄이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능들. 배신자들은요, 배신자들은 반드시 배신하기 전에 가깝게 와서 웃음을 먼저 던진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것, 배신자면 은 이미 내가 저 사람을 팔고 내가 저 사람으로 해금 내가 등을 돌린다는 것을 할때 가서 아주 넘쳐서럽게 음. 넘쳐서럽게 형사 생활 오래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말 이런 이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와가지고 <웃음> 이빨 떨어내고 웃는 놈은 수상하게 봐야 된다. 평소에 평소에 그렇게 하다가 뭐제지 제어 놓고는 살짝 와서 염탑할 때는 웃으면서 와서 어 음, 형님 하고 뭐 어쩌고 이빨을 덜어내면서 웃는데그 놈은 반드시 의심해 봐야 되는데 사람은요 고개를 돌릴 때그 사람 마음을 위로해 주고 또 미안한 마음이 있겠죠 사람을 배신할 때 오늘 바로 가려주다가 북을 걸어주고 네니까 그래 너 맞다 너 맞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서 네가 계획했나 빨리 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누구 배신하려고, 하고 내가 남에게 남을 속여서 내가 유익을 취하려고 할 때, 우리들은 두 얼굴을 쓸수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 중에 참 쓰리 커쇼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 큰교애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절대 후배들을 직접 찾진 않아요. 꼭 이래 휘둘려가지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저번에서 그 그분 별명이 있어요. 구셨는데예 목회도 성공하시고 참 누가 이름만 돼도 다 아시는 분이지만 그분하고 대화할 때 목사님 목사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니까? 그러니까, 아, 내 별명이 뭐냐면서 목사님 저하고 큰 상관이 없어 저는 우리 후배들이 우리 교수님이었거 우리 후배들이. 목사님은 서리쿠션 목사님이라고 했다고. 내가 또 성격이 그렇잖아요. 응? 얼굴이 확 달라지더라고. 목사님, 후배들을 구짓을 일 있으면 직접 구짓으시지. 왜 그렇게 자꾸 다른 사람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후배와 후배들 사이가라는 게 멀어진다고 우리들이 모임한 목사님을 쓰리쿠션 목사라고 말합니다. 쓰리쿠션이뭐 여자들은 대개 이런 걸잘 모릅니다만 남자들도 단골로 쳐봐야 될 서리쿠션이 뭔지 알죠. 직접 안때리고 벽을 막고 맞아 가지고 가서 겁을 치게 하는 일을 구시하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그 사람을 조지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데서 벗어나는 이런 습관이 있다는 겁을 벗지는이 새벽에 우리가 되시기를 예시하는 것을 추합니다 두 번째 보 보면은 "한마음이네" 오늘 "두 얼굴과 한마음"이라는 이 말씀을 한마음을 갖다가 성경에 말하는데요. 예?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마타공 응? 15장 8절에서 그렇죠. 그 마음은 내게서 네가 멀리 떠났도다. 마음은 내에서 멀리 떠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29장 1 3절 보면 입술로는 네가 나를 존경하되 네 마음은 나에게서 더나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입 정말 우리가 응? 내 마음을 사랑들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항상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진짜 믿으면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이걸 믿어야 된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 이 나와 함께하시고 내 생각도 감찰하시고 내 마음도 감찰하신다는 걸 믿을 때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악해요. 건본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짓말도 할수 있고 다 속일 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만큼 어리석은 자들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나를 못된 나를 고집사 나를 아시고 불러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 예수님들이 확실히 사람 달라지네 이말 한마디를 받으시고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 교회 나올 때까 우리가 하루 아침에 무슨 김가가 바꿔 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시간이 갑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끝나 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아는 사람들이 야저 교회 나가들이 예수 믿들이 뭐가 좀 다르긴 다르네. 이말 한마디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아, 저기 교회 나간다고요? 집사도 되고 군사도 되고, 다돼 장로도 다 되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만나볼까 똑같아 하는 짓이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이 생각에 장로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증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변화되는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얼굴을 가질 수 있어요? 세 얼굴 네 얼굴 다이 방향 저 방향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이 내가 이래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전파하고 몇 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 것. 내가 빌라드 피해서 어 우리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은 때 토요일이면은 밥사조가 무슨 저 아틀랜틱 스일이 가정에 가서 문 문마다 두 명씩을 떨어뜨리나요? 나는 버스로 그다 보면은. 전도질 돌립니다. 는 네? 바깥에서 전도 저는 저는 저는 저 사람들이 는 저는 저는 저는 저 사람들이 돈을 는고 기분이 좋은 사람은 는 저는 저은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열 받아 가지고 는을들이따 저는 니다 저는 저는 저 사람들은 나한테 저는 저한 저는 저그저지만 여러분. 아는 저는 저는 저는 서 목사 두명만사었어요 거기서 사람 잡아 가지고 목사 두명 만들었어요. 내가 이름을 안 밝힙니다만 그래도 어 거기서 내가 어 술집에 다닌다고요? 예 빌라 대표 내가 처음에 왔을 때이 술집 두 개서요 두개다문 북에 닫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저들끼리 싸움박질하게 놓고는 우원방 나타하고 예? 우리 교회에 음? 술집 마담이 나오니까 그냥 술집 아가씨들이 수록크하게 나가지고 그냥 장로 부인들이 집사 부인들이 눈에 쌍불을 키가지고. 음? 이탱이희어러렇게 남편한테 교회 갔다고 맞아가지고 또 찬양대서 서는데 한 분은 장로님 그래 목사님, 아 교회 재이있지 저런 사람을 찬양대서 겸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그분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오늘 저녁에 주님이 나한테서 김 목사야, 너네 교회 믿음 인정할만한 사람한테 추천해라. 난 장로님보다 저 여자 먼저 할 거라고. 그래도 장로님을 우리 장로님 술안 먹고 장로님 담배 안 피고 장로님 식을지 열심히 하고 장로님 음 좋은 직장 가졌다고 장로님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렇게 교회에 어. 교회 나간다고 남편이 죽다 가지고 얼굴이 시퍼렇게 해가지고 간백성이 숨긴 지가 얼마나 큰 믿음이냐고. 그랬더니 그 가정에서 그 가정들이 다 우리 한프로는그 말하면 다알아그 가정들이 다교회 나온다. 그십구들이 그 한도 서른 명 나와. 그 술집 마담의 오빠, 술집 마담의 두 동생 신학교 가가지고목사가 됐어요. 그러고 모든 걸 정리하고는 지금 LA 가니까 잘 살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술집이 내가 그때 술집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막 원래 바깥에 있던 술집에 들어가보세요칼캄해서안보이게 조금 있어지야 보인다고요. 내가 문 앞에 들어가면 어자 넘어지는 소리가 막꼭 오장탕, 탕탕 해. 네. 그 처음부터 나 아는 집사들 수봉도 도망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콜라 한잔달라고 해서 다 빨리 앉아가지고 한잔 마시고 있다가 어? 몇번짜증내더니 마담이 변화가 돼가지고 교회가 하고그 그, 그 술집에 있는 술집에 있는 어? 아가씨들이 다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가지고 그래서 딱 내가 여기 왔을 때 유명한 한국 술집이 두개 있는데 두개다문 닫고 떠났어요. 사랑하는 성님들 내가 무엇을 갖더라도 내 목적이 뭔가 음? 방향을 제어 놓고 달려가는 우리가 돼야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그기때 내가 오늘 이 음? 성경에 보면은 다윗 음? 다윗 다위, 다윗 다위설, 도운 용사들이 있죠. 역대상 12장 33절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잘 들었어요. 다윗왕을 따르는 장군들입니다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지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명이요 할렐루야. 다윗을 음. 따르는 군대가 두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저지에 나가서 잘 싸우는 용사가 5만명이다. 그러니까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 내가 이 사람을 따라다가 잘못되면 내가 빨리 갈아타이지 하는 자가 아니고 죽어도 다윗을 까내기로 결심한 한 마음을 정한 사람들 말입니다. 응? 한 마음을 정한 용사가 오만이다. 이런 응. 용사가 있다면 누구든지 누워놨습니다. 응? 조금만 이 사람 뒤에 선다가 조금 이 사람이 끼웠다가면 빨리 가르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 한마음 가지고 충성을 다짐하는 자가 오만 어? 명이 있다. 10편 12편 2절에 보면 두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아침을 떠는 자들을 엄청나는 것을 봅니다. 10편 10, 119편 113편에 보면 은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노라. 우리 목회를 하다가도 보면 틈만 있으면 바깥으로 가려고 하다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셔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연단하시고 정말 자기 아들의 목에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멈추라! 하시고, 너,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할렐루야! 연단하시고 올의문장을 받은 후에 그 종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 섭성, 본성 잘안 없어져요. 단말 있으면 그냥 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응? 보세요. 자기 머리에 자기 막디어 올리다가 내주에 가서는 손들 달잖아요. 하나님,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 목에 칼을 대는가 이거 누가 감히 할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이 새벽에 말씀을 마칠려고 할때 정말로 야곱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품어 은품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아무도 어을생각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서 고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오늘 정말로 마태문 7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래요. 어? 말씀을 어? 따라 법을 지킨 자야 된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서 주님을 섬기고내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나와서 보면 은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교회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적은 손들지만 새벽에 피아노 소리가 듣기잖아요. 할렐루야. 피아노 반도 소리가 듣기고. 또 찬송 인도하는 자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돌려주고 우리가 박수치면서 찬송하시는게 얼마나 있니? 할렐루야입니까. 사랑하는 성대들.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그두 얼굴을 가진 이유가 따해야 됩니다. 내 교육을 위해서 내가 사람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남의 것을 간탈하려고 하는 두 얼굴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습, 이 모양으로 이모 살아가느라 저도 반드시 여기에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하시고 이제는 누가 뭐래도 주님만을 섬기며 따라가겠습니다. 한 마음을 음?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될때 우리 주님께서는 복된 삶을 보장하신 그 보장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